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TE 라우터를 하나에 중계기 두개 200bp 이 카메라 두개 중계기에서 나오는 어, 랜선 두 개를 뽑아서 직접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부에 이와 같이 전원을 제가 간략히 구성했습니다. 12V 두 개하고 5V 짜리입니다. 5V는 이와 같이 이 중계기에 직접,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린선을이 카메라 쪽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네,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또 김이 당연한 거니까, 가차나는또뭐두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 카메라는 좌측을 보고 한쪽 카메라는 우측을 볼수 있도록 장착을 하시면 되겠죠 안테나를 연결을 유무선이 가능합니다 100bps는 유무선인데 지금 저희는 내부 카메라는 지금 좌우 측으로 두 대를 설치했고 그리고 이 대비에는 이와 같이 두 선이 들어가서 인터넷 선이 연결이 되겠죠. 자, 이처럼 인터넷 선이 연결이 되고 네 되고 이끝 부분은 이 중계기. 중계기 쪽에연결이와같이 되겠습니다. 시쪽 해볼까요? 네, 이쪽부위에 하나 연결을 하시고 카메라 연결 그리고 1 2이 외부 카메라는 1 2 v 입니이 12V 전원을 여기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다른 카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원 넣으시고 인터넷선을 꽂고 또 다른 인터넷선을 이전계기 부분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시고 안테나를 밖으로 빼실 때는 어, 네. 이거가 젤티 라우터 중계기죠 중계기 중객이 뒷면보시면 전원 꽂는 곳이 있죠 이건 5V입니다 참고로 이 카메라들은 12V입니다 적외선 방수 카메라죠 200만 화소 적외선 방수 카메라고 이 중계기는 5V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답터가 구멍이 또같기 때문에 12V 짜리 증... 그아댑터를 5볼트 꼽으면 이 중계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세요. 이건 5볼트고 그 다음에 랜선이 이렇게 두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한 랜선은 한 카메라 또한 다른 랜선은 이 카메라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 중계기 하나에 에, 카메라 하나가 원칙인데 예, 지금, 음, LTE 라우터, 어, 용량이 좀 나은, 어, LTE 라우터를 개통했을 경우는 두 대까지 써도 크게, 예, 무방합니다. 네, 예, 그래서 중객기 이와 같이 구멍에 넣으셔서 내부 다 장착하시고, 닫아서 장착은 이 타공한 부분이 아랫부분도, 이게 세지 않게 아직부분 하시고 제가 이 뒷면에 브라켓을 만들어 주는데 못을 박아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안 카메라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분개기를 가지고 직접 외국 카메라를 이렇게 분개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